4월 1일. 문막에 왔다. 처음 온 곳이라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뻥 뚫린 공간이라서 야영이 가능한 건지 애매해 보인다. 마침 차박 텐트가 있어서 직접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취사 야영해도 되는데요? 취사 야영해도 괜찮은데요? 예, 여기 괜찮아요. 아뭐 벌금 내고 그런거 아니죠? 사람 많이 와요. 어...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면 넓은 광장보다는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찾아보자. 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여기서 머물도록 한다 실수 코스로 물가를 꼭 내려가 봐야지 낚시할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물 주변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일단 넓은 광장과는 적당한 거리 유지가 되어 좋은 위치였다 버튼. 날씨도 한몫 거들었다 착화 재료가 너무 두껍다 장작을 얇게 쪼개어 착화되기 쉽게 만든다 더 멀리 하얀 탑차가 지나갈 때내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하얀 것을 보게 됐다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열어보고 싶진 않다 이런 조건에서 긍적적인 결과가 나올 거란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아예 열지 않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 테이블이 없었는데 마침 잘됐다 캠핑은 역시 임기응변이 좋아야 한다 썰어진거네 썰어진 <놀람> <놀람> 삼겹살이 낯설다 이리이그을지하기 위한 하치 위한 장치접 불에 닿는 것보다 반응이 느려서 이되겠다 카프도 필요 없는 적당한 높이의 그늘이 생긴다 둘다 필름 카메라 오늘도 남는 시간은 사진 촬영으로 시간을 보낸다 아침에 숯을 덜어 내고 나머지 부품을 시킨다. 해가 저물어 가고, 나도 복귀할 준비를 하자. 캠핑할 때 밤에도 저렇게 개가 짖으면 곤란할 텐데. 나가는 길에 발견한 화장실이다